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김태희가 광고하는 또는 송혜교가 광고하는 그런 과대 광고를 믿지 않거든요. 너무나 똑똑해진 소비자들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진짜 이게 실제 후기인지 아닌지도 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과연 우리도 이렇게 프로슈머가 될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바로 현명한 소비자 대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매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요? 어차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얼마나 야무지게 구매할 수 있는지 또 구매를 넘어서서 나에게 소득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너무 괜찮겠죠? 그것이 바로 요즘 트렌드 키워드로 프로슈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프로슈머가될수 있는지 오늘의 강사님을 모셔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모식 책임디렉터님께서 현명한 소비자되기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브레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모식 디렉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디클럽 책임디렉터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백웃>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바디클럽을 이끌어가고 계신 디렉터님들도 혹시 모두 회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와 저희 남편 사진이에요. <웃음> 네 저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선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어,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나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어, 기어이 뿌리치고 나와서 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한근 7년을 머리가 아닌 몸은 쓰는 일을 하면서 어,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졌을 때 바디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좌측 사진이 저희가 자영업으로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건강을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해서 한300 80만원? 4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개인 PT를 받았던 운동으로 좀 건강을 챙겨보려고 했던 몸이 이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들은 저희가 바디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변신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얼굴 굉장히 많이 젊어졌죠 건강은 물론 당연하고요 굉장히 젊어졌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90일의 시간 동안 몸을 리셋 시키고 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주위에까지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서 어 뉴스킨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껏 저희가 돈을 벌어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터울림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프로슈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은 부부 사업가이자 또 바디클럽의 수석 디렉터, 책임 디렉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렇게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혹시 프로슈머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음,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언급한 단어예요.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데요. 소비자가 이런 유통과정에까지 관여한다는 뜻이고요. 요즘에 흔히 볼수 있는 공동구매, 혹시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렇죠. 대부분 많이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하다 못해 엄마들끼리 한 3, 4, 5 모여서 막 10개씩 단체 주문하면 조금씩 가격 할인되고 이런 것도 일종의 공동구매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유통과정에까지 관여를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를 하시는 방법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뭐 이런 곳에서 보면 제품을 파는 분들이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1인 기업이 되어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을 바로 플로시머라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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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어, 지금 보셨다시피 어, 제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내가 매일 쓰는 일상용품들, 우리는 이걸 Anyway o n e y 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저는 이제 올해 마흔이 됐고요. 어, 2인 가족입니다, 구성원이. 근데 이렇게 제가 쓰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많더라고요. 사실 여기 나와있지 않은 항목들도 더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만원 정도의 지출을 매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 제가 여기 있는 40만원을 아마도 계속 소비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4인 가족이라면 평균 한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소비를 매달 하고 계신 걸로 어 알고 있고요. 자, 우리가 적어도 지금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적어도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얼마를 더 소비를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소비를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어차피 써야 할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돈을 쓰기만 하실 건지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슈머, 즉 생산적인 소비자가 되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은요. 모두 TR9T를 포함한 파마넥스 제품을 드시고 계시죠. 네, 또 일부는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그 현명한 소비자 대기 첫 번째 회원가보다 더 할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바로 정기구매 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구매 제도는요. 매월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만 하셔도 이미 30% 할인을 받고 계신 거고요. 이 정기구매 제도는 최소 여기에서 5에서 15%까지 추가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VIP 제도입니다. 네, 당연히 결제일과 또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 모두 내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걸 모두 하나의 하나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 또 제품별로 나눠서 여러 개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기구매는 회차가 길어질수록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기구매 1개월에서 6개월차까지는 5%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또 7개월차부터는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규 회원가입을 하시고 아직 3개월이 안되셨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네. 만약에 아직 내가 신규 회원 가입 후 3개월이 안됐다면 이런 분들은 특별히 4개월차부터 10% 할인의 대박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설정한 결제일과 결제 정보로 매월 자동 주문 및 배송이 되고 있고요. 또 깜빡하지 마시라고 회사에서 결제 3일 전에는 자동으로 알람톡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람톡을 받으시면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변경하시거나 또는 결제 정보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구매를 오래 유지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날수록 정말 기대되는 스페셜 패키지 선물과 또 기념일 쿠폰, 스페셜 프로모션 등 정기구매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 정말 엄청 많아요. 어,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보통 이런 VIP 멤버십 제도는 연회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백화점도 그렇고 우리 흔히 그냥 가는 코스트코도 회원제로 운영해서 연회비 내잖아요. 그런데 뉴스키는 일절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VIP 혜택을 드리,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더확 와닿도록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혹시 유스 스펜 3라고 아시나요?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 네, 이 유스 스펜 3는요 파마넥스 판매율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9종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고, 또 TR라인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함께 드시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네, 항산화 효과에도 매우 뛰어난 제품이죠. 이 유스스팬3 제품의 회원가는요. 1 4 4 0 0 0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30% 할인된 가격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유스스팬3를 1년을 먹는다고 했을 때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172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유스스펜3를 정기 구매를 해서 먹으면 금액이 146만 8,800원입니다. 네, 벌써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회원가로 먹을 때와 정기 구매로 이렇게 내가 이용할 때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대략 한 26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할인되고요. 내가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거의 1년에 두 달은 그냥 공짜로 드시는 셈이죠.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내가 이런 VIP 혜택을 공짜로 받는 데다가 이렇게 더 추가로 할인받는 혜택이 있다 여러분들 혹시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지금 막 휴대폰 보면서 정기구매 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세히 계산해보니까 더확 와닿는 것 같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명한 소비자 대기 두 번째 바로 공유해서 쉐어링 보너스 받자입니다. 네, 앞에서 알려드린 꿀정보도 정말 대박인데요.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어, 자 뉴스킨 몰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제품 카탈로그를 보시면 각 제품 아래쪽에 이렇게 영어로 SB라고 쓰여진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쉐어링 보너스를 뜻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진행하고 계신 빼독 프로그램 t r 9트 제품의 쉐어링 보너스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8만 5천원입니다. 대박이죠? 내가 직접 경험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본사에서 직접 나에게 이렇게 보너스를 줍니다. 쉐어링 보너스는요. 후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떤 회원의 종류인지 모르겠다. 회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회원 종류를 모르시는 분은 후원인 분께 물어보시면 아마 상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내가 보너스도 받으면서 또 현금으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포인트가 아니라 통장으로 바로 현금으로 다음날 들어온다는 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쉐어링 보너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의 또또 또 다른 추가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지금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지금 빼독방, 탄력방에 계신 회원님들께 정말 희소식인데요. TRL&T 스마트 챌린지 프로모션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이것도 정보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정보 싸움이죠. 네, 특히 이번은 아무 때나 있는 혜택이 아니고요. 딱 2월 9일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90일 동안 정말 잘 따라와 주시면요. 진짜 건강해지실 거고 또 분명 주위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걸 보고 혈압, 당뇨약을 먹고 싶어 먹고 있었던 친구가 t r 9트를 하고 싶어 했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와 살을 빼고 싶어 하던 언니가 또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이렇게 두 분께 공유를 해줬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짜잔, 다음날 바로 본사에서 85,000원씩 총 17만 원의 쉐어링 보너스가 통장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제 친구 언니는 건강한 건강해지는 일에 현명한 소비를 했고요. 또 마침 챌린지 기간에 도전을 하셔서 또원 플러스 원한 세트를 더 받는 어마어마한 혜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때요?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죠. 네, 이게 바로 현명한 소비자 프로슈머입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 저희 언니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도 TR9T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속이 나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빼독방에도 호주 회원님이 계시고요. 이렇게 소개돼서 확장되고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지금 2월부터 너무너무 대박인 거는 나로부터 이렇게 저처럼 딱두 명만 소개가 나오면요. 바로 저와 같은 이런 소득구조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번 2월부터 처음 시작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두명 나온 뒤에는요. 제가 안내해드린 쉐어링 보너스보다 더큰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후원인 분께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여기에 꼭 초대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보실 수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진짜 꼭 초, 초대해달라고 커피 쿠폰을 싸드리면서까지도 싸드려,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강의에 꼭 초대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자 우리 회원님들이 혹시 주위에 건강이 고민이거나 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나 탈모 고민이 있거나 또는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있죠. 너무 많아요. 주위에. 살 빼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두 명이요. 또 새로운 두 명을 늘리고요. 이렇게 생긴 네 명이 또두 명씩 소개를 하면 또 여덟 명이 되고요.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만 거쳐도 30명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소비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제가 할 일은 바로 딱두 명에게 소개한 일이죠. 여기 지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일은 저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고 어,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떠한 매장도 필요가 없고요. 또 권리금도 필요가 없고 월세도 없고요. 또 재고도 필요 없는 오로지 나의 경험만 두 명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건물을 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서적들, 뭐 김미경의 리부트라든지 트렌드코리아 2021에도 보시면 모든 화도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2021년이 아니라 5년을 껑충 뛰어넘어서 2025년에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마지막까지 TR9T 빼도 프로그램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분, 또살 빼고 싶은 분, 또 도움을 드리고 온라인 건물 짓는 일을 모두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챌린지 때 소개 보너스까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미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